안녕하세요. 목수해봅니다 지금 아, 보이는 게 가구거든요. 생활인테리어 필름 지사회로 잡아봤는데요. 가구는 사실은 우리가 이에서 다루었어요. 그 빠진 부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음,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빠진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기초작업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 집에 오래된 책장이나 책꽂이나 신발장이나, 뭐, 이런 가구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집에 오래된 가구가 있다. 그럼 그걸 리폼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음, 틀림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구를 리폼을 한다라고 우리 가정을 하고, 기초작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구를 보시면은요, 가구를 보시면은, 이렇게, 음, 이런 부분, 또는 옆면, 이런 데가, 이것들이 오래되면 어때, 필름이 오래되면은,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그래, 저번에 멘브레인 방식 말씀드렸죠? 기계로, 어, 인테리어 필름 붙여서 나오는 멘브레인 방식. 그런 것들이요, 어, 더 수명이 짧아요. 기계로, 아니, 열을 한번 가했기 때문에, 열을 한번 가했기 때문에, 열을 한 번, 이 열을 한번 가해버리면요, 열을 한번가해버리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기를 쓸 때도, 그래서, 잘못 쓰면은 필름의 수명을 줄인다고 해서 드라이기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인테리어 필름이 드라이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멤브레 방식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걸 알았어도 만들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음, 필름이 필름이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이렇게 부서지고 하면은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음,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떨어지고 어때요? 이 가을 중심으로 떨어지고 가운데는 안 떨어지고 그래요. 그럼 떨어지는 만큼을 이렇게 칼로 오래가지고 떼내세요. 떨어진 부분만. 그 다음에 거기는 포트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이, 여기만은 아니고, 뒷부분도 그렇고, 옆부분도 그럴 거고, 또 이런 안쪽도 그럴 거고, 막, 여러 군데가 막 그러겠죠? 그래서 그 군데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떼, 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이 많아요, 구두칼로. 상, 특히 이게, 고구찌 앞에, 이런, 앞에 이런데. 이런 고구찌 면이 필름이 떠가지고, 북 떠가지고, 칼로 싹오려내면이 고구찌는 대수있으다떼내야 돼요, 고구찌는. 고고지를 이중으로 붙이면 절대 각이 안 살기 때문에 각이 안 살기 때문에 될수록 고고지는 다 떼어낸다. 다시 말하면은 필름이 붙어 있어도요, 필름이 붙어 있어도 이 전면은 이게 이 전면 이것보다 고고지라 고해서 엣지 요 부분만큼은 우리 각을 살려야 되니까 다 뜯어내라 필름을. 싹떠 있는 필름이나 붙어 있는 싹 뜯어내고. 안쪽으로 싹 이렇게 접어내란 말이에요 뜯어내고, 그 다음에, 퍼티로 잡아가지고 단차를 없애주고, 전면만큼은 깔끔하게, 깔끔하게 뜯어내줘야 나중에 우리가 필레붙이면 각이 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빼빠를, 저거 저, 퍼티 작업을 하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빼빠. 샌딩을 90방이나 1 0 0방짜 가지고, 샌딩을 해준 다음에, 프라이머를 수성을 쓰러 냈어요 여기 프라이머 칠할 때요, 이 구석구석 다 칠해야 되고, 그런데 이 엣지 부분은요. 엣지 부분은 어때요? 한두세번 칠해주는 게 좋아요. 엣지 부분은 이게 잘 딸짝 빨아먹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면은 이런 면은 질질질 흘리니까 흘르니까안 빨아먹고 흐르니까 흐르데 흘러, 그렇게 알아서 안 흘러게 눈물 자국이 안 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칠해줘요. 특히 구석구석 이런데 너무 부세사가 프레임을 많이 칠해가지고 하면은 안 되겠죠. 감당이 안 되겠죠. 잘못하면 이거 엎어놓고 필름을 이렇게 프라이머를 이렇게 부어내야 될 일이 생긴다니까요. 어쨌든가 이 뒷면도 빨아먹지를 않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프라이머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묻혀가지고 칠한다 생각을 하시고 붓질을 그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전체가 빠짐없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은 이제 칠해주시고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건조를 시킨 다음에, 맨손을 가지고 한번 만져봐요. 맨손을 가지고. 맨손을 만져보니까 어때요? 맨손에 또 이제 먼지 같은 게잡히요 깔끔하게 안 잡힐 수는 없어요. 잡혀요. 그러면은, 새로운 까실까실한 삐빠를 가지고 문질러버리면은, 앞에 프라이머를 칠했는데, 벗겨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쓰던 거, 약간, 달아진, 음, 그런 삐빠를 하나 깔끔한 걸딱 가지고 딱 옆에 꽂고 있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먼지가, 맨손인솔으로딱 봐가지고, 먼지가 잡히면은, 살짝, 살짝 이렇게, 칠해져서 시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밑작업을 끝내면 됩니다. 밑작업에 서는 제가 수채 이야기를 했고, 또한 가지 여기 이제 필름 양인데요. 필름 양. 음 필름 양을 뽑아낼 때는, 이게 똑같은 게몇 개인가 봐보면 돼요. 우리가 일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판이 막 수백 개 있는데, 알판 한개한개질 필요가 없죠. 샘플로 몇 개만 재가지고, 거박이 뭐 200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우리가 면적을 집차피 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같고 그 다음에 뒤판하고 가운데, 앞에판 앞에판 이거 하고 뒤판하고 똑같으면 되겠죠 그때 여기 한 개, 한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전체 640, 640 곱하기 2 하면 여기하고 뒤판하고 두 개가 나오겠죠 그거다 로스만 좀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라서 날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깊이가 300이에요. 300. 이게 300이니까, 312. 이 310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두께, 두께까지 해서 310이거든요. 두께까지 해서. 그래서 이 깊이를 300을 줬으니까, 300두개 곱하기 2지요. 여기 300이고, 또 여기도, 여기도 300이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300이고, 그러니까 두개두 두 군데지요. 앞에 이거 시, 앞에 10mm. 그 다음에, 뒤에 10mm. 여 뒤에 10mm. 그 다음에, 시접. 이 안에 3mm, 이 안에 3mm 주거든요. 시접을. 그래가지고, 이두 개를 전부 풀었으니까 640이 돼요. 640이. 640, 세로가 640이죠. 아, 623이 돼요. 그래서, <웃음> 이게 640하고, 가로 640에다가, 양쪽에 10mm씩 시접을 주니까, 660. 660mm 이니까 0.66, 0.66m 지요. 그 다음에 세로는 623이 되니까 0.623. 그래서 요두 개를 0.66 곱하기 0.623을 곱해 주니까, 어, 3.28이 나와요. 3.28. 약 3회배. 3회배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D판이 640, 640이잖아요. 640, 640. 그래서 0.6자, 0.64 이렇게 곱하기 2하니까는 뒷판도2 5로 개배가 나와요 디판 여기 여기판, 안판, 뒷판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치니까는 5.2배가 나온다. 여기는 5.2배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5.2배를 5.2배를 어떻게 해요? 필름 가게가지고 5.2배 주세요. 이렇게 필름을 삽니까? 그래 안하지요. 그래서 음. 5미터를 사면 되는데 5미터 5m. 5미터를 사면은 여러분들 계산을 이렇게 해봐요 5미터 곱하기 필링 어떻게 해요 가로가 1200이지요 1.2미터 지요 그래서 5미터 곱하기 1.2미터 하면 얼마가 나와요? 한 6여배 나오네 6여배 그래서 5미터를 사면은 한 6여배 정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뭐8 0 0 0원짜리5 8 4 4만원이면 사는 거고 그래서 구매를 할 때는 5미터 정도 구매하면 된다 그러면은 한 6의 배 정도 가져온다. 그 6의 배는 가져와야지 로스율 계산해가지고 되겠죠. 그래서 5.2의 배 되니까 한 5m를 사라. 그러면 6의 배 정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로스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는 6의 배를 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필름 붙이는 순서인데요. 지금 순수인데. 여러분도 여기는 가로를 내가 붙여놨고, 이걸 세로를 붙여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가로를 붙인 데를 보시면은, 가로를 붙인 데를 보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반 다이아몬드가 보이죠? 앞에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반다이아몬드가 무슨, 무슨 말을,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시접이에요. 시접, 이거 세로로 붙일 때, 붙일 때는 이게 시접이거든요. 이 반다이아몬드. 그래서 필름을 우리가 재단을 해가지고, 필름 재단을 어떻게 해요? 필름 재단은 무늬는 가로로 이렇게 가고, 세로는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항상 필름 무늬는 세로로 내려오고, 가로로 가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 쨌던 대로 쟀던 대로 필름을 재단을 해 가지고 뒷면에다가 뒷면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뒷면에 얼마나 간들었어요. 뒷면에 10mm 태워 놨어요, 여기요. 이거지 뒤에 10mm를 태워 주고 양쪽 옆에 양쪽 옆에도 태워 주기 때문에 태워 주기 때문에 처음에 붙이면은 그걸 갖다가 남겨 놓고 그죠? 시접만큼 남겨놓고, 여기서 붙이면 되겠죠. 양쪽 시접 빼고, 뒤 시접 빼고, 여기, 양모로 싹싹싹 붙여가지고 붙이면은, 이 상판 먼저 붙이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상판 먼저 붙이고 나면,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여기하고, 뒤에 시접만, 이거 앞에 고구찌 붙이고, 앞에 남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게, 위에를 붙이고, 앞에 고구찌를 붙이고, 고고주류 필름이 앞으로 쫙 이렇게 펴지겠죠. 그렇잖아요. 덮히겠죠 얼마만큼. 뒤에가 여기가 300 이니까 300만큼 이만큼, 이만큼 덮인단 말입니다. 이때 300이 딱 덮이면은 그때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5mm 이렇게 줬거든요. 여기 이게 내가 5mm를 줬어요. 이 간격이 5mm 예요 여기서 간격이 그러니까 여기 이그3 m m 에 3mm. 3mm만큼 이렇게 간격을 줘 가지고 근데 일정하게 반대면도 일정하게 주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를 칼로 이렇게 반을 자라르는 거예요, 반을. 반을. 반을 자르면은 여기도 반 자르고, 양쪽 가에도, 양쪽에도 반 자르고, 여기도 여기도 반 자르고, 반. 여기도, 여기도 가에 쪽, 가, 가쪽에도 이렇게, 손대고, 반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반 자른다, 이 말입니다, 필름을.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얘들을 한개한개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꺾어가지고 집어 넣으면은, 요 반만큼, 반이니까 5 m m 죠 5mm, 이게, 10mm짜리니까, 반이 5mm란 말이에요. 5mm만큼, 여기 시접이 잡히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5mm만큼 시접이 잡히고. 그래서 여기서 반을 잘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양모로 잡아, 갑 잡고, 면 잡고, 잡아가지고, 싹싹싹싹 문질러가지고, 딱 집어 넣으면은, 응? 집어 넣으면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만큼 딱 이렇게 시집이 잡히고 양옆으로 이렇게 5mm만큼 시집이 잡히겠죠. 양옆으로 5mm만큼 시집이 잡힌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 이 나무 이거 역시 이 가운데 보통 9 m m 쓴데 10mm 잡아놨는데 이거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으로 잘라서 그다음에 음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양쪽으로 5mm만큼 시접이 잡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셋 넷에 가로를 붙인다. 가로 붙인다. 이걸로 말씀드렸어. 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가로는 반드시 여기서 3mm만큼의 시접이 있어야 돼, 시접이. 3mm만큼. 그 3mm의 시접을 남기고 들어가줘야 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로 붙일 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로. 가로 붙인 뒤에다가 세로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시접들을 세로가 다 잡아먹는 거죠. 싹싹싹, 세로가. 이거 시접을 다 잡아먹고, 이렇게 세로가. 그다음에 뒷판을 붙여 버리면은 깔끔하게 떨어진다. 이걸설명을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앞판이 붙이고 나면은 뒷판은 바로 뒷판대로 한 장으로 이렇게 한 장으로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쳐 주면 됩니다. 뒷판은 한 장으로 이렇게 마무리 양쪽 칼질을 싹싹싹 해 주면 되거든요. 칼질 깔끔하게 딱 잡아 주면 돼요. 뒷판은요. 또 뒷판은 또안 보이는데니까는 안 보이는데니까 보이는 시접도 충분하게 1 0 m m 를 줬고 또그 깔끔하게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뒤에는 또 이렇게 습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는 1 0 m m 시접을 네 군데 줬고 해가지고 잡아주요그 디판 뒷판 디판대로 잡아 디판은 여기서 오려가지고 붙일 거예요. 이뒷판은 여기서 싹 오려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 붙이는 순서를 전반에 말씀을 잘 잘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쪽지가 다시 한번 말씀 쪽지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 저는 이 붙이는 순서, 이거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붙일 때, 어머분이 그걸 자꾸 이렇게 저걸 하던데, 요거 반을 자른다, 반을. 요 반을. 반을 자르면 이게, 요것을, 여기서반 자르고, 그래서 이걸 딱 집어 넣으면은, 집어 넣으면은 들어가면서 여기가 5mm, 5mm 시접이 잡히겠죠. 물론 여기도 시접 계산해가지고 넣고. 다 똑같은 요령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가구는 이와 같은 요령으로 가로를 붙이고 나서 세로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세로를 붙여주면 되고 그다음에 뒤판뒤판을 뒷판, 오려가지고 뒤판을 오려 넣을 때는 반드시 약간 미싱 실만큼의 작작게 이렇게 잘라주는 게 요령이라고 그랬어요. 약간 작게 잘라주는 게딱딱 맞게 이렇게 오려서 넣으면은 좀 남아요. 그래서 약간 작게 잘라줘서. 미싱실 두께만큼 작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작게 잘라서 너 중에 그거딱 들어맞는다. 이에서 딱 찍어서 딱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음, 가구를 이번에는 우리가 이랬때 했던 가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가구가 이렇게 해서 가로, 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립 양을 뺄 때는, 필립 양을 뺄 때는, 똑같은 게네 개, 여덟 개가 있으니까 한 개만 빼가지고 곱하기 팔 해버리면 되겠구나. 그다 앞판, 뒷판 잡아주고 하면 되겠구나. 필름 양살 때는 그냥 조금 한 1회배 더 산다 생각하셔야 돼요. 로스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5.2회배면은, 5미터 사면은 한, 한 개선하면 한 5미터 사면 한 6회배 정도 오니까 그렇게 사면 돼요. 어쨌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음, 가구를 붙이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고, 그걸 아시고, 어, 다시 한번 또 어, 상기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낡은 가구를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